눈에 띕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이지 않습니까 좋은 옷을 입지 않더라도 문재인 의 부인 김정숙처럼 비싼 옷과 비싼 장신구를 주렁주렁 달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화려해 보입니다 깃 딸들이 김정숙하고 외모를 비교해 보면 환장을 누르실 겁니다 연예인들처럼 팬클럽도 있습니다 김정숙하고 같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김정숙이 쇼핑하러 가는 곳마다 5만원짜리 현금 뭉치를 뿌렸다고는 하지만 김정숙이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 돈이 김정숙의 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한류스타 수준의 미모와 화려한 비주얼과 가는 곳마다 시선을 집중시키는 인기 게다가 대통령의 영부인 도대체 무엇하나 빠진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부러움과 동시에 삐딱한 시선을 가진 사람들의 심각한 질시의 대상이 될수 밖에 없는 것 이것이 이 세상의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의 대변인이자 국회의원인 김의겸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장관 그리고 김인장 변호사 30명과 함께 새벽 3시까지 술먹고 노래 부르고 놀았다는 주장을 해서 역대급 사고를 쳤는데 이번에는 민주당 최고위원 의 감투를 쓰고 있는 장경태라는 의원이 그 바톤을 넘겨받은 모양입니다. 캄보디아에서 신장평을 앓고 있는 소년을 위로 방문한 김근희 여사의 현장사진에 대해 외신과 전문가들의 분석이라면서 최소 두세개의 조명까지 설치해서 사실상 현장 스튜디오를 차려놓고 찍은 컨셉트 사진이라는 주장을 한 것입니다. 장경태는 게다가 최근 sbs방송에 출연해서 자신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서 캄보디아 현지에 직접 사람까지 보냈다. 심장병소년의 거주지를 알고 싶어서 알려달라고 요청했는데 안 알려준다 왜안 알려주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다 이런 발언도 한모양입니다. 장경태라는 국가의 녹을 먹는 자가 영부인의 사진에 대해서 빈곤 포르노로 몰고 가는 그 발언의 조의가 무엇인지는 별개로 하고 이 국회의원이라는 자의 도저히 이해 못할 점몇 가지를 먼저 지적 하지 않을 수 없는데 들어보시겠습니까 첫째 국회의원이면서 민주당 최고위원이라는 직책을 가진 사람이 할 짓이 저렇게도 없는 것일까 국회의원의 세비는 한 달에 약 1285만원 1년에 연봉으로는 1억 5426만원 게다가 국회의원 한명당사급 보좌관 두명과 5급에서 구급에 이르는 비서관 여섯 명에 인턴 직원 한명까지총 아홉 명의 보좌진을 두고 있는데 이들의 월급 을 모두 국가가 지급합니다. 대단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이 정도의 직원을 두고 국가의 세금을 지원받는 국회의원이라면 뭔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빈곤 포어노보다는더 거시적 이고도 더 생산적인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많은 직원들을 동원해서 겨우 영부인 사진 분석이나 하는 것이 국회의원이자 당의 최고위원이라는 자가 할 짓이냐 할 짓이라고는 그것밖에 없었냐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서 드리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둘째 국회의원은 국민이 궁금해 할만한 것을 물을 권리와 의무가 있는 법인데 윤 대통령이 기시다 일본 총리와 만나서 꽁꽁 얼어붙은 한일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고 어떻게 협력하겠다는 것인지 바이든을 만나서 우리 전기자동차 수출에 걸림돌이 되는 법안에 대해서 어떤 약속을 받아 냈는지 시진핑 을 만나서 한안량을 풀었다는데 한안량을 푼 대신에 윤 대통령 뭔가를 중국 쪽에 내줬을 텐데 그것이 뭐였는지 국익의 해가 될 만한 것을 주고받고 하지는 않았는지 도대체 왜 이런 것은 묻지도 않고 궁금하지도 않는 것이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셋째 장경태에게 개인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혹시 관종이십니까 아니면 혹시 김건희 여사에게 관심이라도 있는 것입니까 왜 스토커처럼 캄보디아로 발리로 석사 논문 박사 논문 썼다는 서울대로 국민대로 왜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냐 그 말입니다. 국회의원이면 국회의원답게 국정에나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 말을 드리는 것입니다. 용산 대통령실은 장경태 최고위원 을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발했습니다. 대통령실이 누군가를 고발한 것은 장경태가 아마도 처음일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했느냐 너무한 것 아니냐 하는 의견들이 없진 않지만 지금부터 고발의 배경과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들어보시고 대통령실이 너무한 것인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장경태우 주장이 팩트였다면 대통령실이 고발까지 할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너무나 명백히 허위였기 때문이고 그 허위가 마치 사실처럼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어서일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해당 영상과 사진에서 김여사의 얼굴에 빛이 반사돼 보이는 것은 단지 캄보디아 환하의 집에 있는 전동불빛 때문이었고 이것을 뒷받침할 당시 현장의 사진과 영상 여러개를 이미 수사기관에 제출했기 때문에 장경태의 주장이 허위라는 것이 밝혀지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장경태는 이 사진에 대한 외신보도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물론 거짓말이었습니다. 외신 어디에서도 김건희 여사의 사진이 조명을 사용한 컨셉트 사진 이라고 보도한 기사는 전혀 찾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관심 자체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장경태는 마치 외신에 근거한 것처럼 국민들을 속인 것 입니다. 허위사실을 외신기사로 포장해서 김건희 여사를 폄훼하기 위한 목적 을 달성하려고 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너무나 악의적이어서 이 부분을 바로잡아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장경태가 근거로 제시한 외신은 언론사도 아니고 일개 미국의 커뮤니티로 알려진 레딧인데 레딧에 올라온 일개 네티즌이 끌적거린 글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장경태의 눈에는 영어로 된 글이면 모두 외신으로 보이나 봅니다 장경태가 그만큼 수준 이하의 인물이라는 방증 아니겠습니까 장경태 당신이 영어를 못하면 아홉 명의 보좌진이라도 제대로 된 사람을 쓰든가 했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셋째 우방국인 캄보디아 정부에서 김건희 여사께 감사의 뜻을 전달했음에도 장경태는 가짜뉴스를 퍼뜨려 양국 간 갈등을 부추긴 것입니다. 국민 혈세를 들인 외교적 성과를 수포로 만들려는 악의적 의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과 용부인의 외교활동은 그 자체가 국익과 직결되는 활동 아니겠습니까. 이번 장경태 허위사실 유포 행위는 국가간의 신뢰를 손상시킨 행위 의 다름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넷째. 대통령실은 장경태에게 사과하거나 최소한 정정할 기회를 수차례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의 거짓 주장을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로서는 가능한 한 소송을 제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장경태 의원의 컨셉트 촬영이라는 말은 캄보디아 정부에 대한 결례이자 화나 가족에게 큰 상처를 주는 말로 판단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국 캄보디아 간 외교 이간질로 본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 영부인의 역할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선한 영향력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일곱의 대통령의 부인쯤 되면 그의 언행 하나하나가 갖는 무게감이 일반인하고는 차원이 다를 것입니다 영부인이 방문한 중소기업은 대박이 나고 그가 신은 중소기업 제품 신발은 동이 나고 영부인이 버려진 개를 데려다가 키우면 수많은 다른 사람들도 불쌍한 개들을 거두는데 동참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캄보디아라는 저개발 국가에 가서 그 나라 어슬로는 극복이 쉽지 않은 심장병 환자아이와 그 가족을 만나서 위로해주는 사진이 이 사진이 나감으로써 심장병 아이들에 대한 관심과 동정심을 불러일으키고 여러 독지가들이 그 아이를 한국에 데려와서 치료해주겠다고 비용을 대겠다고 나서도록 하는 이런 선한 영향력 이런 일을 대통령 부인보다 더잘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있습니까 더구나 6.25 전쟁의 잿더미에서 일어선 우리나라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로부터 많은 도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날 우리나라도 살만한 나라가 됐으니 우리도 어려운 국가들의 그늘진 곳을 찾아가서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래서 그 나라의 의료봉사단이 파견되고 독지가들의 도움의 손길이 그 나라에 쇄도한다면 외교적으로도 그 나라와 각별한 사이가 되는 계기가 되지 않겠냐 그 말씀입니다 국가 간에도 최고의 외교는 돈이 아니고 상대 국가 국민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아니겠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기에 대통령 영부인보다 더 적합한 인물이 있으면 보여달라 이 말입니다. 이보다 더한 최고의 외교활동이 어디 있겠으며 이것이 영부인에게 기대하는 선한 영향력이 아니고 무엇이겠냐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찌릉보텀랑스의 주한 캄보디아 대사는 코리아타임즈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김여사의 친절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김여사가 이번 방문에서 정말 캄보디아를 보고 문화를 배우고 싶어했던 걸 느낄 수 있었다. 어린이 병원 방문은 김여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미있는 일이었던 것 같고 우리는 몸이 불편한 아이들에 대한 그녀의 지원에 매우 감사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찌릉대사의 이 말을 듣고도 장경태와 민주당의 김여사 스토킹 행위가 국회의원이라는 자가 해도 괜찮은 짓이라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잠시 과거로 눈을 돌려보자면 나이가 많으신 분들 가운데 박정희 대통령의 영부인 유경수 여사에 대한 향수를 아직까지 간직하고 계시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 시절 우리 국민들은 누구나 가난했습니다 가난했던 만큼 국민들의 마음도 순수했고 지금처럼 사람에 대한 마음이 그렇게 각박하지도 않았습니다 서록도 나완자촌에서 봉사하던 모습 어렵고 그늘진 곳을 찾아다니면서 봉사하던 유경수 여사의 모습을 당시 국민들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유경수 여사를 존경임하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경우 유경수 여사와 무엇이 어떻게 다를까요 우선 첫째는 그때와 시대가 너무나 달라졌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때의 국민들과 지금의 국민들이 정신적 세계관이 달랐을 것이라는 다르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제는 김건희 여사의 모습 자체가 평범해 보이지가 않다는 점이 두 번째 차이점일 것 같습니다 인정할 것을 인정하고 나면 차라리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아서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눈에 띕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좋은 옷을 입지 않더라도 문재인의 부인 김정숙처럼 비싼 옷과 비싼 장신구를 주렁주렁 달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화려해 보입니다 걔딸들이 김정숙하고 외모를 비교해 보면 환장을 노르실 겁니다 연예인들처럼 팬클럽도 있습니다 김정숙하고 같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김여사가 어쩌다 착용한 옷과 신발과 장신구들은 쇼핑몰에 무늬가 쇄도 합니다 김정숙이 그랬다는 말을 어디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대학에서 가기도 했습니다. 성공한 여성사업가이기도 했습니다. 69억원의 재산을 가진 자산가 이기도 합니다. 김정숙이 쇼핑하러 가는 곳마다 5만원짜리 현금 뭉치를 뿌렸다고 는 하지만 김정숙이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 돈이 김정숙의 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한류 스타 수준의 미모와 화려한 비주얼과 가는 곳마다 시선을 집중 시키는 인기 게다가 대통령의 영부인 도대체 무엇 하나 빠진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부러움과 동시에 삐딱한 시선을 가진 사람들의 심각한 질시 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이 세상의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어쩌겠습니까 누가 그 무게를 대신 감당해 줄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오롯이 김여서 홀로 감당해야 할 삶의 무게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의 봉사활동 사진과 유경수 여사의 봉사활동의 사진은 첫째 과거와 현재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둘째 과거와 현재의 차이만큼이나 각각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식의 차이도 있을 것입니다 셋째 그러나 단 한가지만은 적어도 영부인 영부인이 할수 있는 선한 영향력이라는 관점에서만 본다면 두 사람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세상에는 뭘 해도 아무리 잘해도 미워하고 질투하는 자들이 있기에 마련이라는 점에서 그때와 지금의 사람들의 차이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더구나 정치라는 것이 정치적 상대가 있는 법이니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때 유경수 여사 때의 국민들은 라디오에서 흘려나오는 뉴스에 대해서 그저 수동적으로 반응만 하는 국민이었던 데 반해서 지금의 국민들은 적극적인 행동을 합니다. sns에 자신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합니다. 이런 점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돌아가자면 특히 개혁의 딸들이라고 알려진 민주당 의 극렬 지지자들은 김건희 여사를 정말 많이 싫어하는 모양입니다. 어쩌면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도 이 개혁의 딸들에게 찍히면 안된다는 생각이 불문율처럼 공유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관점에서 장경태 행동은 일단 개혁의 딸들의 눈높이에서 김건희 여사를 물고 늘어져야 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경태 나름은 최선의 정치적 행위예술 또는 정치적 버스킹을 했던 겁니다. 이것은 정치 조무르기나 하는 짓이지 큰 정치인이 될 꿈을 가진 자가 할 짓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론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빈곤 포르노란 무엇일까요 빈곤 포르노를 찍는 사람들의 배후에는 어김없이 그 사진으로 사람들의 호주머니를 노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영상과 사진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는 자들이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대통령 영부인의 선한 영향력에 관한 사진들은 아무것도 노리지 않습니다. 이 기본적인 차이조차도 구분하지 못하는 질 떨어지는 자들이 신문이나 방송에 나와서 빈곤 포르논에 머네 하면서 떠드는 꼴을 보자니 속이 뒤집혀서 드리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유경수 여사가 서록도 나원자들을 방문해서 봉사하는 사진으로 빈곤 포르노 찍는 자들처럼 돈을 벌었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심장병 환화를 방문한 것으로 돈을 벌었냐 이 말입니다. 사람들의 호주머니를 노려서 그 사진을 찍었겠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유경수 여사의 사진들은 수많은 의료봉사 자원자들이 서록도에 가서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을 돌보게 하는 선한 영향력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이 사진 한 장이 죽어가는 캄보디아에 로타라는 심장병 환화를 한국으로 이송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후원 하겠다는 문의가 쇄도하게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사진 한 장이 한 사람의 생명 을 살린 것입니다. 장경태의 저렴한 눈에는 이 선한 영향력이 빈곤 포르노로 밖에 보이지 않는 모양인데 개혁의 딸들에게 눈이 뒤집혀서 살이 분별조차 못하는 이 덜떨어진 인간을 어쩌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일찍이 김문수 경산호 위원장 이 말한 바 있습니다. 주사파 이자들은 종자가 다른 인간들이다. 김치환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